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신경섬유종증 고지무 위반 및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위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주지법 2019 하단 242 V 3008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 망인이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수술, 입원,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피고가서면인 보험청약서로 질문한 사항이므로 고지의무에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. 망인의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경섬유종증으로 입원 및 수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와 같은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여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. 따라서 이 사건 보험 계약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부의 2019년 1월 8일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. 쟁점 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 망인의 지병인 신경섬유종증의 내용과 망인의 치료경력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어린아이의 두부와 가볍게 부딪힌 정도였다면 망인의 사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가 80% 정도라는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사의 의학적 의약성 견해 등에 비추어보면 신경섬유종증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치료 사실에 관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